청랑에 눈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멋진 무등산을 보기 위해서 지금 바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운다운 눈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얼마만에 보는 눈입니까? 정말... 저희들은 오늘 중심사 쪽으로 한번 보러 보겠습니다. 무등산석 우리가 무등산이 좋은 것은 눈을 감아도 그 동서남북 바라보는 자리가 파순인듯, 담양인듯, 광주 어디서서 보아도 크고 넉넉합니다. 우리가 무등산이 좋은 것은 추나 추동, 계절 없이 넘어선 언제나 붉은 빛이 푸른 빛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만 자세겠 아, 벌써 놀라가시 전에 어때도 좀 등기 좀 하시고. 하. 대보초 아. 무등산에 왔는데요. 우리 아는 지인도 그렇게 만나고 너무나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전히 아주 설경입니다. 약사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 야, 아주 한방눈이 펑팡 쏟아집니다. <웃음> 정말 아주 한방눈이요. 아, 진짜 이제는 눈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올 어떤 행운이 따로 없네요. 아, 셀몬 산거리 가는 아, 마을의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세인보 가는 길에 왔습니다. 에이. 눈이 와가지고 멋있고 정말 산에 자랐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충무리지까지 올라가 경사진 이고비를 넘어가야 충무대 도착합니다. 에이, 이 마을의 경사길을 무사히 올라갈 수 있겠지요. 아 역대경 봐. 눈 구이 하다 보면 금방 갈수 있습니다. 네. 아... 눈 비가 내립니다. 눈 비가. 으하. 옳토. 옳통님. 소나무 위에 이렇게 내리는 아 계단과 소나무 야 이렇게도 잘 어울리는 것은 처음 봅니다. 정말 뭐 이런 걸 보고 상관이야. 아 열심히 맡다. 기념 사진도 다시 찍으시고. 야 역시 산을 올라오신 분들도 멋있어요. 서인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중물점 향해서 출발. 네 서인봉에서 중물점에서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에, 이런 그눈 내린 무등산 보기에는 진짜 처음입니다. 처음. 어, 중물째 가는데 완전 눈꽃 하나이 만들어졌습니다. 멀리 중물이 제가 지금 동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물 심터에는 많은 분들이 와가 계시네요. 중물이제 도착했습니다 중물이제. 자 이제 장물째를 향해서 자 다시 출발합니다. 전망은 좀 어렵지만요. 오늘 이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약수터벤치가요 눈만 앉아있습니다 전 굴제 가는 길도요 우와. 눈꽃 터널입니다 눈꽃 터널 예. 이렇게 멋진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줄이예경추산거리 왔는데요 사복하게 눈을 예, 이곳에 있는 너덜바이들이 좋아해요. 아, 박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장물체 좀 올라오신 분들인데요. 에이, 강주천 발연지 왔는데요.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와, 눈바다가 엄청나게 쳅니다. 아, 엄청난 이 눈바라 쳤습니다. 오, 장물체야, 서설때 가야 올라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눈보이 뚫고 올라오신 분도 느끼시는데요 장물재 계단을 이제 네, 다 올라왔습니다. 장물재 네, 실패 왔는데요. 아유 먼저 많은 분들 와 계시네요. 얼마나 추우면 좀 새도 들어와서 좀 여기 쉬고 있습니다. 네, 지좀 장물재인데요. 엄청난 눈발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아, 서석대에 갈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등산 주상절리대는요. 영암이 식을 때 수축되어 생기는 절리 중에 단면 형태가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기둥 모양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무등산 주상절리는 약 7천만 년 전에 천생된 것으로 서석대, 입석대, 기병이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좋아요. 눈을 제대로 즐겨야 됩니다. 즐겨. 이대대의들이쌓개있는요이요이파의이두 개의 존이두 개의 어개어요이두 개의 어요이두개어요이두 개의 다 이제 가는데요. <웃음> 정말 자격이지만 한참도안 보입니다. <웃음> 아,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품 같은 부동산,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때 왔습니다마는 너무나요, 좋고요. 정말 주랑절리하 같이 어우러져서요. 너무나 멋진 절경을 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 그치고 시간 되시면 꼭한번 오십시오. 너무너무 좋아요.